점 3개 점 4개는 없어. 왜? 점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이 계속 3개 찍고 4개 찍으면 너덜너덜 점박이 되니까 세종대왕께서 야 하지마 점 없는 걸로 가2게점 없는 것을 하나를 갖다가 하고 점 없는 거 2개 중에 구분은 어때? 받침이 있으면 쇠게 발음해라 얘들아 구분이 딱돼죠 알았죠?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니까 점 2개만 찍어도 성조가 됐다. 근데 이때 성조는 어떻게 아까 주원장이 만든 북경 베이징 베이스의 성조야. 알겠죠? 이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 서로 상자가 있는데 이것이 중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샹! 이거예요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거거든 샹! 너랑 나랑 한번 해볼까? 샹! 이거 샹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시 600년 전에 이걸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샹이라고 돼 있죠? 이 친구예요 알렇겠죠 600년 전에 그말 중요한 건 600년동안 중국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는데 안 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변한 거 가르쳐 드리고 변한 거 가르쳐 드리고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거죠. 소울은. 이해가 됐죠? 자 여기도 보면 나라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중국이에요 <웃음> 대단하다 눈이 그렇게 좋은가? 중국이란말이 600년년 중국말을 중국 중고 지금 이렇게 해중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는 띵구액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튜브에서 마오쩌뚱 연설을 들어보면 알아 뭐라고 나오냐면 땡꽁! 이렇게 얘기해요. 마우초등이들어본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요? 아, 그데 새워지죠. 띵기, 띵기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건 600년 전의 중국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되게 과거로 생각하지. 왜? 600년 전에 중국 발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중국 사람도 몰라.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종대왕이 소리로 글을 만든 바람에 그런데 재밌어. 왜? 세종대왕이 28자 만드시면서 무얼 베이스를 했다고 그랬죠? 아까 이걸 베이스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베이스를 하면서 소리를 더 넣었어 더 넣었어 다섯개 여섯개 모음을 더 넣어보니까 우리가 말이 굉장히 세밀해졌어요 중국에 없는 발 의사, 의 이런 발음을 중국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펭씨, 붕씨, 봉씨 이런 발음을 못해 풍씨 이런 발음 못해 그냥 다팽이야 팽. 펑다펑 이렇게 하나야 하나 이가 알겠죠? 근데 왜 그렇게 태행풍 이렇게 생겼냐면 어머나 얘테에 얘가 소리글자에요 파스파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음역대를 프랑스 여자다 이슬람 말도 할수 있어야 되고 터키 사람도 해야 되고 미제 티벳 사람도 해야 되고 여기 우리나라 사람도 말을 하게 되니까 광역대로 모든 소리를 하게 된 거니까 영어도 잘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거를 그냥 컨비네이션 융합 융합시켰어 그러니까 뭐야 원나라가 100년 동안 사, 소리 글자 만들었던 거 그걸 다 보고 그 책에 있는 음역대를 소리를 그대로 다 표현하면서 표현하는 한자는 아까 중국어 여기에서 그대로 이걸 베이스로 맞춰보니까 국민정음이 대단한 거고 아까 만주족 그 사람 만주어가 있어 이거 베껴가지고 이걸 베껴가지고 만든 게 만주어예요 국민정음 다음에 또 만들어 근데 이 만주어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청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딱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 자 탕송 원명청인데 명나라가 딱 없어지고 청나라가 생기게 아니라 명나라가 있을 때 청나라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임진왜란 나라 임진왜란 임진왜란 7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세월 정유재란까지 7년 동안 임진왜란 있는데 임진왜란한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중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황일, 황일, 황일 주제, 황일 원조, 조선을 원진 도와준다고 원조. 그래서 황일 원조를 임진왜란이라고 해. 이해가 예, 되죠? 그 타이틀만 보면.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뚫리면 길이 다 나버리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다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 나라가 망했어. 청나라가 갑자기 7년 동안... 바바바바바바 커갖고 심양까지도 수도를 만들어버리면서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얘들은 7년 동안 우리 도와주다가 우머나 놓고 일번막을려다 그러면서 그누루하치라 사람이 조선 중국사람 아니야. 백두산 밑에 사는 조선적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중국을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청나라가 생긴 거야 그래서 혹시 마지막 라스트앤파이어 드로치 푸이라고 그게 청나라 청나라 마지막에 애기. 그걸 일반 사람이 데리고 온 거야. 왜 데리고 왔냐면 지배를 하려고 는데 왕이 필요해. 그러니까 폐쇄됐던 왕을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게 푸이예요. 그 사람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 그런데 왜 데리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충성해야 된다. 왜 너희들이 명나라를 통한, 통치하게 된 거는 우리가 임진왜란을 일으켜줬잖아. 그랬으니 너희는 나를 도와달라. 그런 진짜 역사에서 그런 명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 이제 이해가 되죠? <웃음> 와, 중국이 망했구나. 왜? 임인라는 끼어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어. 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운민적으 중요한 거예요. 사라진 글자가 있어요. 28자를 아까 만드셨다는데, 우리가 쓴거 있는 24자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면서 4자를 복원해서 배워요. 그 4자를 복원하면 중국 말을 더 잘하게 되니까. 자, 합니다이사라진글 자, 조그면 조개, 제로기 제일 오경은 비읍이야. 자, 에프가 유사. 윈니, f 아래, 이, 술, 타, 건 논, 골자. Foo, Foo, Friend, Father, Father, f r Father, Father, Father, Father, f a t 썼어 r Father, Father, Father, Father, f a r 아직도 제주에 남아 있잖아. 어 이렇게 하더라고. 해보세요, 형님. 아 어, 어, 다해. 5 0 명이. 어, 어, 해보세요. 아, 어, 해보세요. 어. 아, 아니, 아니, 이거. 어. 아. 머우나이두개 아직 남아 있고 제주도 얘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영어를 더 잘했지 언니. 주제 사람들은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했어요. 이 모양이 다 살려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다음 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인지라는 끝나고 없어진 건데 요것이 이제 권설름이라고 해서 혀를 만다. 그래서 이 발음만 잘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야. 이 발음 때문에 2 0 시간이 필요해요. 혀를 말아 가지고 2 0장이돼 보세요. 그리고 2 0 0 0장 살짝 떼 보세요. 쉬이. 그리고 입술을 도, 돌출, 나팔처럼. 쉬. 오! 비슷합니다. 어, 됐습니다. 이 소리를 이 소리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인질회한테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여린히인데 목소리 깊은 소리야. 흐해 보세요. <웃음> 성공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맛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 왜냐면 원진은 손님들 마셔, 많이 오면 차 마실래 뭐피피 하잖아 흐어어 흐도 안되고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흐같이흐어 <목소리> 어, <꼭> <목소리> <허어, 목소리> 마셔. 마셔 그렇지 요함요함 감, 감. 중말은 이걸 마셔 못 알아들어 마셔! 마셔. 어, 어, 어, 마셔. 어, 못 알아들어! 마셔! 이것도 안되고 마셔! 너못 알아들어! 그냥 마셔! 마셔! 허어. 허어. 자 출발하고 요거 두번째 중국 배우는거예요자어 카페! 카페! 오늘 카페가 커피네? 자어 카페! 마셔 커피! 마셔 커피. 시작! 마셔 커피. 이래야 알아들어. 자 다시 마셔 커피 마셔 커피 좀 빠르게 시작 마셔 커피 좀 빠르게 마셔 커피 좀 빠르게 더좀 빠르게 어요 정도 요렇게 자 마셔 커피 마셔 커피 운동이 안된 사람한테 체력 체력이 안 됩니다 마셔 커피 마셔 커피 조금 더 먹고 해야 돼 10분 있다 배가 고파서 자 흑어 카페 흑어 카페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중국 끝났지 뭐자 커피 마셔 시작! 흐업카페 그니까 어때 선생님 배우고 나한테 나 10년 동안 파고 다녔는데 를다 이걸 처음 안돼 <웃음> 자, 흐카페흐업페 마셔카페 마셔카페 마셔 <웃음> 자, 흐업 흐업 러요 저거 꼭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음, 좋아요 이게 20여 년 전에 우리 선조 200년 전에 할아버지들이 배웠던 중국 교과서야 오오오 200년 전에 자, 어때요? 이게 있죠? 부친을 어떻게 해야 돼 부친을 그러면 시작! 부부 입술 부친면안 된다니까! 부부부부 어, 부친 부친 부친 부모부모 부모 부모, 부모. 자, 부친 부친 이걸 부친 하면 못해라 듣는 거야 또 어머나 입술아 부친 부친 그러니까 꾸어 할아버지가 부친 왔다 이래야지 진짜 꾸미지 부친 오셨어 개꿈이야 아니면 할아버지가 공부를 별로 안 하신 거야 자 부친 어자푸친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영어 할 때도 힘들었는데 중국 할려 보더니까 이건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푸친그카페 그 카페. 카페. 카페 어 이게 푸친 대단해 대단해 그런데 아까 나라 말선이 중국에 달라 백성이 말을 못한데 나 문자 와서로 삼만 지 아니었어 왜 이상하지 않뜬금없이 나라 말이 중국하고 다르다니까 아니 잘 보세요.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완전히 결혼해. 나라말성이 중국에 달라. 백성이 문자와 서로 삼 맞지 않는다는 건 문자는 같은데 소리가 서로 안 맞는다는 얘기야. 꽝도모처럼. 문자와 서로 삼 맞지 않아서 백성이 이러고자 빼 있어도 못 말을 해. 그니 내가 이거를 어여삐어가지고 28자를 만들어서 편히 쓰라고 했으니까 뭐가 빠진 거냐면 나라말을 중국말하고 달리지 않게 하라고. 나라말성이 중국에 달라. 백성이 말을 못하니까 나라말을 중국말하고 다르지 않게 28자를 주신 거야 이해가 됐죠? 네. 됐어. 그러면 이제 다 이게 이제 종교야 이제.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말해주면 사람들이 미쳐 일기일이 되죠. 근데 사실이야? 다 팩트야. 인터넷에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훈련적음을 신비롭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람이 역사학생한테 가다가 살짝 비껴. 근데 나는 아무 학자가 아니니까 뚜껑을 딱열어가 막 지금 고막지막 뿌리고 있는 거죠. 11월, 1월 달에 막 TV에서 막 뿌려요. 자, 협서 푸친! 푸친! 푸친! 푸친. 뭐예요? 부이냐 무슨 뜻이죠? 부어 그렇지! 정명하다! 절대 <웃음> 정명해요! 여기 앞에 수사꽃인데 <웃음> 이게 지금 이거 한자 알면 진짜 내가 오늘 옥돔하나? 백성님 이거는? 주두개 양쪽 읽어봐 두 개로 민주 어머나! 갑자기 나눠 꼬리먹고 머리 먹고 <웃음> 자 이게 민주예요 그러나 이게 중국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중국도 민주라고 해요 민주. 그럼 민주주의는 중국말로뭐라면 민주주의라고 해요 민주주의. 어, 그렇지요. 이런 거야. <웃음> 됐네, 됐어. 이렇게 된 거야. 벌써 됐는데. 민주주의.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한 말이 많으냐? 이해를,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거의 반이 같으니까, 남아있으니까.